저에 요즘 무슨 게임하나? 검은 사막 갑니다 결혼하게! 아니 이 양반이 성장을 위해 도전을 즐기며 열정과 용기를 갖춘 젊은 이야날 잡아! 전투와 탐험 다양한 생활 콘텐츠 생동감 넘치는 오픈월드 월드 클래스 MMORPG 신규 클래스 세이지 출시 검은 사막 출시 기념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